낼수 있는 나은 응. 여렴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기준이 5만 원 정도다. 응. 30세로 10일 포함해서요.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거는 30세반기 백세 만기를 아직도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구분 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 전환제도 설계사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태아 보험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일반 보험에서는 계약 전환제도가 없다 보니까 음, 네. 태아 보험 많이 가지고 있는 단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영유아 시기에는 상일 90%가 거의 골절이에요. 네. 어떤 회사가 이번 달에 좀 눈여겨볼 만해요?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험 전문가 박수영 팀장님 모시고 태아보험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사실 네. 보험연구소에 매달 나오는 그 비교자료집을 네. 항상 뒤에서 서포터 해주시다가 계속 출연을 좀 해달라. 네, 네 말씀을 드렸는데 고사하시다. 이제 드디어. <웃음> 네 드디어 나오시게됐습어요 네. 반갑습니다. <웃음> 네. 태아보험을 준비하시는 예비 아빠, 예비 엄마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태아보험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들 네. 이 정도는 알고 상담받으시면 어, 정말 좋은 태아보험 가입하실 수 있도록 음. 기본 정보들 먼저 전달을 해드릴게요 태아보험의 네. 정의 먼저 내려주신다면 원래 태아보험이라는 보험은 없어요 아. 태아보험이라는 명칭은 자체가 없고 어린이보험에 태아 시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태아특약이 넣은 게 태아보험이라고 우리가 예상적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보험 그 어린이보험이죠 네. 어린이보험에 22주 6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태아특약을 들어간 게 태아보험이라고 음. 음, 그러면 테라보험 가입을 꼭. 해야 되 의료보험처럼 음. 안 낸다고 뭐 벌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모든 보험을 만나위 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음. 특히 요즘에는 노산도 많아지고 인급할 때 들어갈 확률도 높아요. 음. 만약에 일이 있었을 경우에 우리 아이는 향후 몇년 동안은 보험가을할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태아보험은 미리 준비해 주시면 네. 자녀분들한테 정말 도움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역시나 저희 태아보험을 준비하신 예비 엄마, 아빠들은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게 이 머니 두 머니 그쵸 네. 보험료일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보험료 적정보험료를 항상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기준을 잡아 드리자면은 이거는 일단 만기 설정에 따라 달라요 내가 만기를 30세로 할까? 뭐 100세로 할까? 거기에 따라서 적정보험료는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음. 그럼 여기서 또 그럼 만기는 몇 세가 좋을 것인가? 뭐 30세가 좋을까요? 뭐 90세가 좋을까요? 100세가 좋을까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남카페에도 보통 태아보험을 알아보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신 분이 그분이세요. 네. 만기를 몇 세로 해야 될 것인가. 네. 그런데 이것도 정답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은 납입 여력 있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수 있어요 어떤 보험이건 가장 중요한 거는 유지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진짜 좋게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중간에 해지를 해요 음. 그러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낼수 있는 음. 납입 여력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기준이 5만원 정도다 3 음. 0제로1비 포함해서요 지금 네. 말씀드리는 거는 3 0제로 해도 충분하시고 내가 한 7, 8만원 정도 사용을 한다 하시면은 음, 기본적인 태아보험과 영유아 시기에 보장받는 거는 30세로 하시고 네. 암, 뇌혈관 질환, 허혈 심장 질환 이런 큰진단 있죠 네. 이런 거는 만기를 길게 100세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0만 원 정도 사항을 한다 하시면 은 영유아 시기하고 태아 보험에 대한 거는 30세까지 준비를 하시고 말씀드릴 암, 뇌혈관 질환, 허혈 심장 질환 요세 가지 하고 성인보험에 들어가는 수술비 그리고 질병효유장애까지 네. 100세까지 하시면은 이건 정말로 영유아 시기의 보상과 성인 시기의 보상까지 거의 완벽하게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 5만원 정도? 7만원? 응. 10만원? 전문가님께서 추천하시는 정천보험료 꼭 기억하셔서 내가 납입 여력이 얼마나 되냐 응. 를좀 그렇죠. 그렇죠. 생각하시고 적정한 수준을 좀 지키셔라 30세반기 만기... <놀람> 100세 만기를 아직도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네. 네.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좀 구분 지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70살까지 베이스로 깔고 가시고 그 외에 내가 추가로 조금 더 보장을 해 주고 싶다 하시면은 100세 만기는 선택 사항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음, 음. 그러면 30세 만기랑 100세 만기 뭘로 할지를 고민할 필요 없이 그렇죠. 30세를 기본 베이스로 네. 두고 이 기본이에요. 어, 이거는 영유아나 태아 시기 때 들어가야 될 담보들 네. 집중적으로 네. 넣으시고 네. 더 보장해 주고 싶다. 성인 시기까지도 보장받 싶으시다면 음, 그때는 이거를 추가할 것인가를 네, 네, 네. 고민할 거지 네. 이두 개가 비교되는 건아니고요 비교할 수는 없어요. 어, 어, 완전히 보장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음, 음, 30세 음. 만기 이야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음, 이야기. 음. 계약전환제도. 설계사들도잘 모르시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태아보험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일반 보험에서는 계약전환제도가 없다 보니까 음, 네. 태아보험만이 가지고 있는 담보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음. 일단 30세 만기를 선택하신 산모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30세 이전에 어떠한 질병이 생겨서 1 0세 이후에 보험값을 다시 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 부분을 제일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계약 전환 제도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30세가 됐을 때 지금 가입한 내용 그대로 내가 90세나 100세까지 연장을 해주는 제도라고 할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이거의 장점은 어, 아이가 아팠어요 그래도 그거를 정말 묻지 따지도 않고 무심사로 그대로 연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음. 거기는 담보 대부분 의 내용을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우리가 보험 유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2021년이잖아요. 네. 2021년에 30세의 보험 유율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30년 후 음. 2051년에 30세의 보험료를 따져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시 가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렴할 수가 있겠죠. 음.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뇌혈관질환이나 허혈 신장질환 같은 경우에 지금 한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없앨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그런데 지금 가입된 담보 그대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30대 됐을 경우에 이 담보가 없다고 해도 아이는 이거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음. 그런데 또 단점이 있죠. 네. 단점은 그때부터 다시 20년을 납입을 하셔야 된다. 음. 라고도 하셔야 되고 모든 당부가 다 연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음. 네, 그리고 이 계약 전환 제도는 모든 회사에 탑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현대 에서은이 자동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그게 약관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계약 전환 제도에 대해서는 장점으로 제일 큰 장점으로 보면 혹시라도 나의 아이가 아팠을 경우에 는 아팠... 정말 최고의 음. 혜택을 볼수 있는 담보인 맞아요. 근데 하지만 앞으로 미래 20년 뒤에, 대신 30년 뒤에 이제 계약 전환을 음. 실행했을 때 다시 이제 또 보험료를 내야 되는 사람들. 음. 네. 아유, 아유, 아유. 네, 이거는 단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 차는 제도는 말 그대로 만약을 위한 거예요 응. 굳이 꼭안 하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한는데 어, 어, 어, 아이가 건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도 뭐 태아보험이나 여러 가지 보험을 하지만 이게 현대상이 태아보험에서는 정말 좋아요 지금 음. 하지만 성인보험은 다른 회사가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 시점으로는 타 회사가 더 좋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른 회사가 더 좋으면 다른 데로 하시는 거지 건강한 경우에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도예요 맞아요 영유아 때잘병하는 질병을 중심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네. 건강하다면 아이가 태어나서 그렇죠. 건강하다면 굳이 이거를 끝까지 가져갈 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담보가 나중에 가져가면 안되는 네. 담보인지 그리고 어떤 담보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담보인지에 대해서 네. 설명 들어보시고 상담받아보시면 이해하시기 좀더 편하실 것 같아요 다음번에 네. 그 불필요한 담보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저희가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네. 꼭 필수적으로 좀 준비해주셨으면 하는 네. 담보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큰 질병 위주로 암, 뇌혈관 질환, 허혈, 심장 질환 뭐큰 진단비가 1순위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수술비 음. 그리고 질병후유장애까지 음.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거고 태아보험에서는또 입원비도 중요해요. 음. 어떤 분들은 입원일단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막 이런 논쟁 음. 하시는데 진짜. 사실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은 태아보험 전문으로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음.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상사를 많이 안 겪어보셔서 성인보험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성인보험이 가지고 있는 필수담보에서 일당담보가 중요성이 음. 떨어지다 보니까 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태아보험에서는 정말 중요 질병이 범비가 질병이 범비가 입원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음, 입원비를 굳이 안 넣어요. 어... 그 저는 태아로에서는 상해이원비를 굳이 안넣어그 이유가 아이들을 영유한 시기에는 <웃음> 상의 90%가 거의 골절이에요. 음. 근데 골절 같은 경우에는 골절 진단비 50만원 기본적으로 나가요. 음. 나가고 그 입원하는 거의 없어요. 애들이 큰 골절이 아니라 음. 뭐 킥보드 타다가 음. 손가락 <웃음> 골절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거의 입원을 할 일이 없고요. 음. 그리고 나머지 10%가 교통사고거든요. 네. 그런데 아이들은 100% 피해가 나아요가해 수가 없어요. 음, 음. 그러면은 실비에서도 보상을 받으시고 음. 또 상대가 가해자 측에서 보상을 또 해줘요. 음, 음. 그러면은 내가 쓴 병원비보다는 무조건 더 받게 되겠어요. 음, 음. 가성비를 따졌을 때는 굳이 안 넣어줘도 됩니다. 음. 그리고 상해 부분은 나중에 네. 이제 영유아 씨는 지나고 나서 네. 어린이 보험 리모델링 할때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보완하셔도 네. 좋은 담보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가성비 좋은 네. 진단작용이나 큰 질병에 네. 대해서 먼저 네.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뭐 면책 기간, 가액 음. 기간, 그다음에 보장 한도 뭐 이런 장단점들이 있잖아요. 네. 꼭 준비해야 되는 장점들. 일단 태아 보험은 말씀하신 면책 기간이 없어요. 음. 가입과 암도 90일 면책 기간이 없어요. 예전에 그 어른이 보험에서 면, 암 면책이 없었는데 생겼더라고요. 어, 아, 맞아요, 맞아요. 네, 태아 어, 태아에서는 네. 어, 아직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보장이 가능하시고 네. 또 보통 성인 보험이나 보면은 뭐1년이면 50%, 2년 50% 감염기간이 있어요. 네. 근데 태아험은 그것도 없어요. 음, 그리고 렇죠그 납입면제 부분에서도 성인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암, 뇌혈관질환, 허혈, 심장질환 그리고 질병휴장의상해휴장의 80% 이상일 경우에 납입면제 혜택이 되세요. 네. 근데 태아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유사암이라든지 뭐 회사라도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양성, 뇌종양이라든지 음.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질병휴장의상해휴장의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일 경우에 납입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궁금해하실 만한 네. 많은... 이야기들 요즘 최근에 네. 이 시험관 아기들이 많잖아요. 네. 시험관 아기들이 많다 보니까 시험관 아기랑 자연 임신 되신 분들이나 네. 이게 태아보원 가입할 때 기준이 좀 다른가요? 라는 네. 질문니다 네. 아, 제가 시험관 있는 괜찮을까요? 되게 소심스러 목소리로 물어보시는데 네. 전혀 상관 없습니다. 모든 아, 단보가 다 같습니다. 아, 똑같다. <웃음> 네. 어, 추가로 뭐 서류 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 없습니다. <웃음> 네. 네. 음, 최근에 이제 단태아, 다태아. 네. 어, 다태아 문의들이 점점 많아지고. 어, 다태아는 좀 기준이 다르죠. 어, 인수기준은 어떻게 돼요? <웃음> 다태아는 해다마다 인수기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네,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주가 넘어야 하고, 현대상 같은 경우에는 16주부터 가입은 가능하세요. 그런데 16주, 20주, 22주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간부의 차이가 있어요. 음. 차이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 육모막, 이 양막이라면 돼요. 음. 그렇다는 소련서가 들어와야지만 가 그런데 현대산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대로 16주, 20주, 22주에 따라 가입은 가능하지만, 어, 너무 안타까운 게, 홍도가 확 줄어요. 태아 음. 네, 특이하게 넣을 수 없는 담보도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다태아 같은 경우에는 입원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잉큐베이터에 들어갈 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쵸? 입원비 한도가, 처음 하루에 한 1, 2만 원 정도? 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태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가입하는 거를 절대로 서른 살까지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음. 일단은 가입을 넣을 수 있는 담보를 최대한 넣어서 가입을 하시고 음. 아이는 음. 참모님께 말씀을 드려요 당연히 건강하게 태어날 것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어린이 보험으로 갈아타시라고 말씀드려요 음, 음. 맞아요. 똑같은 조건으로 네.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건강하게 출산 되고 음. 나면 어린이보험으로 반드시 좀 그렇죠. 네. 바로 가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다태하는 네.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네 음, 걸로 보기 때문에 보험사들도 인수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잖아요. 그쵸. 네. 이런 방향성들을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더 좋은 대안들 나오면 음. 저희가 더 유용한 정보를 한번더 전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태아보험 왜 태아보험 전문가한테 가입해야 될까요? 일단은 태아보험은 어, 성인보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성인보험 같은 경우에는 담보가 굉장히 심플해요 진단비, 수술비질병휘장이 뭐, 거의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태아보험은 정말 기본적인 것만 넣는다고 해도 담보가 최소 50개에서 60개 정도가 돼요 음. 근데 이 모든 담보를 제대로 아실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태아보험을 전문으로 하지 않으면 은 일단 거기에 대한 것과 그리고 청구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을 음. 소견서나 뭐 진단서를 뗐을 경우에 사모님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네. 이거를 내가 얼마큼 받아야 되는지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근데 태아보험만 전문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험금이 얼마가 나가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도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태아보험은 정말 깊이 있게 더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보상 청구하는 거 보면 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좀 선택의 기준에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전문가님께서는 네. 30세 만기를 기본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어린이법에서 100세를 좀 추가로 네. 어, 하는 걸 권장하시고 추천드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다 아, 그냥 네. 1 0 0세로 하면 안 되냐 네, 100세 풀보장으로 그냥 네, 맞아요. 30세 만기 나는 네. 싫다 네. 나중에 뭐 또, 또 내는 거 싫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연령대별로 필요한 담보가 있어요 음. 내가 영유아시기에 필요한 담보가 있고 뭐 성인이 됐을 때 필요한 담보가 있거든요 음.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백세로 가져갈 경우에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는 것도 있고요. 음. 기본적으로 무해지한급형을 100세로 보내드리잖아요. 네. 근데 그무해지한급형에는 어떤 담보는 30세, 어떤 담보는 20세로 할 수가 없어요. 다 100세로 가져가야 돼요. 음. 제가 기본적으로 30세까지를 보내드리잖아요. 네. 그 담보를 하나도 바꾸지 않고 전부 다 100세로 가져가요. 음. 추천안에 보험료가 한 3만4천원 정도거든요. 네. 거의 30만원까지 들가요 말씀하신 대로 30세만기를 만약에 100세로 쭉 늘리면 한 30만원 돈이 나오는데 네.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 네. 네. 그래서 비추천해 드린다는. 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어요습니다 어. 간혹 그런 경우 있으세요. 음, 나는 예산을 5, 6만원대로 정했어요. 그런데 보장은 100세까지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어. 어, 그런 서비안을 받아와서 저한테 문의를 주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5, 6만원대로 해서 100세까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중요한 담보를 빼거나 보장금액을 줄여야 돼요. 현격하게 줄여야죠. 그쵸. 네. 완전히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음. 정말 여유가 되시면 넉넉하게 준비하는 거 너무 좋죠. 합리적인 음. 부분에서 잘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준점 잡아 드릴 거고요. 퇴화보험에서는 이건... 퇴화담보도 음. 있지만 네. 또 논쟁거리가 이 모성자특약 산모를 음. 보장하는 이 네. 모성자특약을 꼭 넣어야 되냐? 음. 모성자특약에 대해서 좀 정의해 주신다면 일단 모성자 특약은 말 그대로 산본을 위한 보장이고요. 음, 아까 제가 현대 상을 모성자 특약도 권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게이재왕장의수제비는 음. 거의 모든 회사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2번부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산전검사비는현대장 상과 메리츠만 들어가 있어요. 음. 다른 데서 보상이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한 번만 내시는 거예요. 그쵸, 그쵸. 계속 내시는 게 아니고 음. 연령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보통 보험료가 음, 2만 5천원에서 3만원 정도? 음. 그 고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유일하게 또이 제왕절개 관련된 수술보정을 보장하는 회사가 DB 네, 네 이번 달에 저희가 추천드리는 회사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어,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준비하실 때 재왕적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지도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팁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달의 태아보. 이달의 태아보. 사모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전사 비교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3 0세 만기로 하실 경우에는 역시나 이번 달도 현대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예상했습니다. 예, 예상했습니다 네, <웃음> 바뀐 부분이 없기 때문에 3수 만기는 비교를 해보실 게 없어요 사실 선정적인 거에 대한 보장이 현대상이 가장 잘 되어 있고요 보장, 보장이 정말 깔끔해요 저는 보상성고를 직접 해드리는데 뭐 오전에 했을 경우 오후에 나온 경우도 많고요 거의 대부분 하루 안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을 되고요 계약전환제도 이게 의무는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계약전환제도가 아동으로 탑재되어 있는 회사는 현대상 음, 다른 성인 보험에서는 네. 가격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네, 있었어 추천드리지 못했는데 네. 사실 태아 보험 은 가격 경쟁력도 있고 그쵸. 저렴한데 서비스도 좋아 저렴한 명품. 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어. 것 같아요. 메리츠가 네. 공격적으로 태아 보험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웃음> 많이들 이제 네. 제안을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그, 태아 보험의 강자라고 하면 어쨌든 네. 현대해상현대해상이고그 다음에 후발 주자로 따라오는 데들이 이제 KB 네. 메리. 메리츠 음. DB 요 정도 순이었는데 어, 메리츠가 이번에 되게 공격적으로 뭔가 나왔는데 메리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메리츠가 이번에 20% 할인이라는 큰 조건을 들고 나왔어요. 태아 보험에만.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 할인을 해도 저렴하지가 않아요. <웃음> 자 공격적으로 음. 20% 할인하고 뭐 이런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전사 음. 비교해보고 꼼꼼히 따져봤더니 그쵸. 더 비싸지 않다. 맞아요.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음. 한 자녀 내지는 많아봤자 두 자녀. 음.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충분한 보장해 주고 싶어라고 네. 생각해서 보통 10만 원대 생각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음,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조합 설계를 선택을 드려야 되는데 현대해상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조합 설계를 했을 경우에 어떤 회사가 이번 달에 좀눈여겨 볼만한 해사 할까? 실파마운대로 해서 암, 뇌혈관 질환, 후 심장 질환 요 진단비만 만약에 100세까지 가져가실 하 경우에는 DB, 농협 음. 요정도로 추천을 해드리고 거기에 수술비까지 음. 뭐 성인이 돼서 필요한 뭐관절뭐 백내장, 농내장 이런 수술이 많잖아요 네. 이런 수술비까지도 고려하신다면 은 DB를 추천을 드려요 음. 음. 일단 수술비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질병 수술비고 그 외에 추가로 넣으시는 게 회사마다 뭐 123인데 뭐1 0 0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1종, 2종, 3종, 4종, 5종 수술비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질병 수술비는 가장 기본이에요. 음. 모든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질병으로 수술해도 을 가입금액. 20년 20, 50, 50딱 정해진 대로 나가는 거고요. 그 외에 수수비는 거기에 다 추가로 더 받으시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 기본 수수비부터가 보통 대부분의 사는 50만 원이에요. 네. 데 농협은 2 0만원 음.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준비네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정수수비나 이런 부분도 농협이 좀 작아요. 한 음, 음. <웃음> 완벽하게 어, 수술비까지 커버하기에는 그렇죠. 농협으로만 하기에는 좀 부족한 네. 부분들이 네. 있다. 그러면 DB를 추천해 네. 주시는 이유는? 일단 수술비가 한도도높아 대부분의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질병으로 1년 안에 같은 수술을 할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네. 1년이 지났을 경우에보험금이 지급을 해줘요. 근데 DB는 이 조건이 없어요. 음, 매회지급이다. 그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매일 지급을 했을 때 보험료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어, 네. 보험료가 거의 대동소위하거나 네. 네.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운치마라고 네. 네. 그런 그 담보들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DB를 좀 추천드렸고 영류아 음, 음. 시기에 중요한 거는 30세 만기로 하시는 건 현대로 가져가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혈관 질환, 허혈신장 질환, 암은 농협이 저렴해요. 음. 그리고 나머지 성인 시기에 보상받는 수술비는 DB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셔도 돼요. 음, 꼼꼼히 따져보시고 비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촬영 시점 기준에서 그렇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간 중간에 또 회사마다 인수 한도라던가 보장 한도를 계속 바꾸잖아. 가격을 바꾸진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한테 더 유리한 부분들 응. 그리고 고객님들이 어, 적정 금액대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 시냐에 응. 따라서 추천 회사는 달라질 수 있다. 네 응, 맞아요. 어, 그리고 그건... 종합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해아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응. 어, 꼭 22주 6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네. 미리 가입하셔라 그래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30세 만기가 태아보험의 기본이다. 그 다음에 100세를 어떻게 조합할 건지를 고민하시고 이달에 만약에 준비하신다면 어, 현대기반 현대를 30세로 기본으로 하시고 어, 하시고 그 다음에 100세는? 농협이나 디기 중에서 어, 농협과 디비 중서 어떤 방법를 넣을지에 따라서 음, 조합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네. 정리를 했습니다. 태아보험 전문가로서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음, 최소한 20년을 봄는을 내셔야 되는 거고 짧게는 30살, 또 안, 많게는 아이들 100살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라서 너무 많이 고민이 되신다고 있긴 하세요. 저도 아이 엄마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옆에서 누구 한번 도와주는 사람만 있으면 그게 정말 쉬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음,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드리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정말 어려울 때 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힘들 때 정말 어디 물어볼 때 없을 때그눈큰 입어라고 음. <웃음> 최을다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태아보험 전문가 박정신장님께 문의주시면 정말 성심성의껏 상담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대로 된 상담 받아보고 싶다. 우리 아이 보험을 좀 맡겨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보험연구도로 연락주시면 전문가님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